아빠 왔습니다 냥뿐입니다 <웃음> 아 오늘도 EBS를 잘 끝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하늘. 아 너무 예쁘다. 나만 <목소리도> 오기로 해달입니다 번나바나야 버나 땀이 나죠? <웃음> <웃음> <웃음> 보이세요? 바로 민크 코트 때문입니다. 이 민크 코트를 입으시면 흔한 <웃음> 민크를 지금 저는 EBS가 와있습니다. 이미 메모드 촬영은 끝내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전 다음 수소를 할 예정인데 확실히 살이 쪘네. 아, 너무하기 다다 음, 3. 솔직히 말하면 한 3.5kg 정도 찐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먹었으니까 고통을 해서 또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메모드, 수소, 코알라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메이크업이 돼 있고 여기는 지워져 있는데 여기는 메모드 한 분장을 지워서 생얼입니다 수소가 한데 이렇게 가벼운 애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뚱뚱하지? 지금 코알라를 또 오늘도 e 비 s 녹화를 봤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녹화 마무리 마지막 녹화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회식도할것 같습니다 ENG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지방을 가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스튜디오 녹화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사막지 열심히 세팅 중이시고요. 또 네,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산역입니다. 오늘은 EBS ENG를 나가는 날이어가지고 지방을 가는데 같이 촬영하시는 분께서 이제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도또 차가 없거든요. 아 여기 8시까지 만나긴 해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EBS ENG 차영 화이팅! 너무 추워가지고 언니 겨울 모자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따뜻해요 귀가 너무 시리고 손 시리고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지금 어, 도착을 했고 다른 팀은 먼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점심을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동안 저는 대본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BS 진짜 마지막 촬영. n g 진짜 마지막 촬영입니다. 화이팅! 어. 이걸 소나기 <웃음> 파티.